경고! 땡긴다고 계속 드시면 피똥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 내용물이 장난 아주 엄청 실해 와 고기가 고기가 음! 음! 미쳤어 음. 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음. 이거. 거 이거. 이거. 못거지 이렇게. 끝 <목소리> <목소리> 안 에너지언입니다 네 오늘은 국밥 맛집 이것이 국밥이다 해서 신제품 나왔다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이게 이 제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입다는 국밥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요즘에 엄청 엄청 핫하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지옥행 불돼지 국밥입니다 아 제가 또 매운맛 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이건 나한테 딱인 거지 근데 내가 오늘 국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어제 과음을 했어 나의 큰그림이지 국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제 한잔쫙고지했어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경고, 땡긴다고 계속 드시면 피똥 쌀수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이거 봐요. 내용물이 장난 아니죠. 엄청 실해. 와, 고기가 진짜 많아. <웃음> 여러분, 이거 돼지국밥인데 와, 내용물이 엄청 알차요. 거기다가 순대가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당면 순대가 아니라 엄청 알찬 어? 고기 순대, 고기 순대. 와 얘도 장난 아니다 아 여러분 진짜 한산 엄청 푸짐하죠? 이거 보셨어요? 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내용물이 진짜 장난 아니야 어 엄청 푸짐해 그리고 연탄불고기인데 이거 냄새가 미쳤어 냄새가 어 그리고 얘는 계란장계란장계란장 계란장, 계란장. 아니 우선 연탄불고기는 제가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도 맛보여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덜어서 부모님 드릴게요 파 있죠? 이 파를 해? 좀 넣겠습니다. 음. 먹음직스럽죠? 음. 아.. 식다고 계속 먹으면 피독살 수 있다고. <웃음> 요 말이, 요말 때문에 약간 살짝 들었긴 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 국물부터 한번 먹을볼까요 음. 이게 제가 듣기에는 불닭볶음면의 레벨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맛있게 매운 것 같은데? 근데 맵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입맛은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어. 그 육수가 우선은 되게 진해가지고, 어, 너무 맛있고, 매운맛도 그렇게 세진 것 같진 않은데? 아!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육수 너무 진하다. 아, 근데, 먹는데 왜 자꾸만 써도 생각이 나지? 아! 이게, 어, 우선은 제 입맛에는 불닭볶음면 4단계까지는 아니다. 4배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육수가 엄청 진하다. 또 이게 그 매운맛을 약간 확그 매운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천연 그 재료에서 오는 그런 맛 같아. 되게 맛있어. 아! 고기도. 아, 고기가 미쳤어. 고기가. 오! 어, 감자 힘들었어. 별지 누린 데도 하나도 없고요. 음. 이런 국밥집은, 그리고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거든. 깍두기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깍두기. 사콤한 깍두기. 와, 입맛 제대로 도와준다. 어, 향 장난 아니다. 아니 국밥도 맛있어 염탄불고기도 맛있어 깍두기 맛있어 다 맛있는데? 계란 짱 음. 요거는 밥에다가 살짝 음. 계란 반숙이야 미쳤어 미쳤어 음. 하나도 안 짜고 계란의 고소함이 계란 고소함과 부드러움이 요거 깍두기 이게 계란을 잘못하면 반숙이 될 수, 에이, 완숙이 될 수도 있거든? 얘는 완벽한 반숙이야. 어, 노라 완벽한 반숙. 음! 음! 아! 국밥에는 요, 부추를 넣어 먹어야 되는 거. 부추 넣어서. 하, 아, 미쳤다. 고기 미쳤어. 고기 장난 아니야. 음!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해! 무 말리는 게 맛있어! 음. 김치랑 같이 음. 실은 이름이 지옥행 불룩돼지 밥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쫄였었는데 너무 맛있어 와 맛있게 매워 감칠맛이 최고인데? 응? 음~~ 행복해 반짠단자 최고다. 응. 잘나 아니 너무 맛있다. 그런 국밥이니까 밥을 좀 말할까요? 제가 다 제가 나름 소식가라서 다먹지 못하고 밥만 말아볼게요. 밥만 오케이 먹자.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밥에 어 콩나물에 고기 를 살짝 거쳐서 응? 음. 여기 깍두기 음. 아. 밥을 건졌는데 고기에 더 많이 딸려오는 거 음? 아니, 국밥이 국밥, 고기 많이, 야 고기 엄청 많이 들었어. 음. 딱지 음.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먹고 싶다. 오늘은 국밥 맛집 이것이 국밥 대의 신제품이죠 지옥행 불레죽 국밥을 먹었는데요 어 이게 불닭볶음면 4배 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맵진 않아요 그냥 음 그냥 뭐청년추 조금 넣은 정도 제 입에는 제 입에는 그렇고요 엄마는 저거 한번 맛보시더니 날이 났어 나이 났어 기침하고 장난 아니야 근데 제 입에는 음, 하도 안 매가지고 맵붓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연탄 불고기랑 같이 먹었는데 여러분 연탄 불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단단단단한게 연탄향이 싹 나면서 너무너무 맛있고 어 진짜 달달한 게 계속 입맛을 돋구더라고. 거기다가 아 불대접 막. 어. 얘 진짜 미쳤어. 고기가 너무 많이 들었어. 저는 진짜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서 마 고기가 한가득집히는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비계가 있는 부분, 비계가 없는 부분 같이 섞어서 주시는데 비계가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퍽퍽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너무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먹을 때마다 고기가 한가득 건져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계란장 있잖아요 계란장도별요 전혀 짜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지 계란장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완숙이 될수 있거든요 완벽한 반숙 그래서 밥에 딱 얹어가지고 비비 먹는데 고함이 와 남다르더라고 아, 진짜 맵쁘신 분들은 꼭 추천해요 먹으면서 막 소주를 불러요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이게 지옥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에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와, 돼지 그 국밥이잖아요 베이스가 돼, 너무 진해 국물이 너무 진해가지고 계속 계속 땡기는 그런 맛이 어. 이것이 국밥이다 같은 경우는요 배달맛집으로 배달의 민족에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이것이 국밥이다 국밥과 함께 어? 연탄불고기 함께 캐나자와 함께 요거 반주 어떠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정말 맛있어요 응.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소리> 안녕 냄새도 이런 어. 냄새 왜 어때? 봐봐 시키면 <sum> 시키면